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바로 New Year's Eve 그래서 지금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우스월밍 파티했던 그 친구네 집으로 또 연말 파티를 하러 갑니다 지금 우버를 타고 가고 있고 맥주 이거랑 테킬라 <웃음> 한 병을 사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저번처럼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올게요. Oh. Right, right. yeah. yeah. Hi. Hello. What's inside? Uh, potato. Oh. So after you just put cream and uh, salt. And it's, good. it's a French thing. French. <laughs> There is some uh, potato already. Uh, yeah. Oh, yeah. So, hello again. Hello again. i o to a e l l t o a a I'm g n o a e l i t l i t o a s i g n o a i t i t o s a i n 지 t l l s u m m e b t 그래도 한국에는 이 정도 시간 되면 여름이어도 해가 지지 않나요? 지금 날씨가 약간 구름이 껴서 이 정도인데 신기하네요. 아직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맥주 한잔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웃음> 리좀요는 밤이 됐습니다. 어두운 게 보이죠? 아, 예. 예, 예, 예. e e e e 아 Señor, 살 Ah! no! Are you okay? Take the h a i s e w a r t h a s t h a o w d s o h a o La la la la. Come a la l a l k in the field. La la la la. t r a v e i n g in the field. La la. Say hey, book. Say hey, book. Money. Say hey, book. Money. b a t s o a t s e t h a s o l Batu Seo. b a t s e Happy New Yea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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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be stingy, can you do some you. more? Baka. Baka. Baka. Look at me! Okay. Uh, <laughs> sorry! Hey, where's mine? <laughs> can I get on? <laughs> Happy,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Oh, Shune! I can't speak English in e n g l h I came to New Zealand when I was about 7. Um, I lived in the States for a couple of years. Um, Hence the Rs. <laughs> yeah, so, yeah. <laughs> so I've got a real hybrid accent sometimes. Um, <laughs> a little not too Maori. <laughs> yeah, yeah, yeah. Not, too not too Maori? Too Maori. <laughs> yeah. <laughs> <laughs> <laughs> <laughs> can I play <laughs> this one? I want to play this o n o Can I play this one? h s h I... I... <laughs> I... <try my> <laughs> So Tony gonna sleep in my bed with And you? <laughs> yeah. I really want to sleep with a Taiwanese. Yeah, okay. Only princess. for one, o f i Only one. No. Only one. It's not my first time. <laughs> oh. <laughs> Holy shit! <Really>? <laughs> <laughs> What a scare! Korean d e s s e r s o e e l a s a s n a Yeah! Yeah! Frenchy forever, mama! s i l e n game, yeah. m n e y m a n e Siron, j a u i e Boom! Boom! Nuna! s i r o Salange! m a m a n g e m o n e o money! She needs to call me uh, Oba! Opa! Opa, y a Opa, Opa, Ganga's t i e Opa, Ganga's t i e Oh, wait! Uh, I'm g Giyom. u uh, uh, uh, i u m e g i l l a u m e n d Mida. Salange, Nuna, and. Hannah! Hannah! So you had not to say o h calamidad, cómo voy yo. Ah, so funny. <laughs> oh.